안녕하세요. 루이 오빠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소지섭님 덕에 유명해진 아크릴 무드등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아크릴 무드등으로 많이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사용할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재료를 보겠습니다.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해서 도안을 마킹한 투명 아크릴 조명이 들어갈 검정색 아크릴 풀컬러 LED와 연결선 어댑터 연결 잭 그리고 컨트롤러 투명 아크릴과 조명받침을 연결할 장식 볼트입니다 1채널 컨트롤러예요 전원 부분과 WRGB 사선을 연결해주는 터미널이 있어요 전원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연결하시고요 LED 연결선은 사선을 WRGB 순서로 연결해주세요 LED에도 플러스 rgb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w라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연결해주세요 제가 근접 촬영시 초점을 조절했더니 화면에 초점이 맞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납땜시에 네가닥 선이 서로 붙지 않도록 조심히 땜해주세요 생각보다 간격이 좁아서 납땜이 쉽지는 않네요 12V 어댑터를 이용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는 조명이 들어갈 스탠드 부분을 만들어 볼거예요 검정판 사이즈가 6cm 라서 중간에 오도록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줬어요 이러면 판을 부착할 때 위치 잡기가 쉬워집니다 LED를 중간에 오도록 잘 부착합니다 자 이제 투명 아크릴과 스탠드를 결합할 차례네요 장식 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하면 완성 전원을 넣어 봐야겠죠? 짠 완성되었습니다 컨트롤러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조명 연출을 할수 있어요 투명 아크릴의 레이저로 그림을 마킹하는 영상입니다 이 부분이 소지 섭씨가 2시간 넘게 고생한 부분입니다 저는 기계의 도움을 받았어요 총 소요시간은 7분 짧죠? 크리스마스의 트리조명과 잘 어울리겠죠 테이블에 스탠딩 해놓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